저는 18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안보는 약간 망하면 어쩌나 어쩌나 이런 이렇게 되 거는 진짜 잘못된 거 고소할게요. <웃음> 어디 안 오지니까 <웃음> 맞아요 너무 했어 엄마한테 환불하라고 나안 한다고 <웃음>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미성년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받게요 어, 부모님 동의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려고 저는 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콧대가 낮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고 약간 매부리코여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매부리코라서? 콧대가 일단 너무 낮아요 로한번요 콧대가 좀 많이 낮아요 이쪽은 좀 있는 편인데 콧대가 아예 없어서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냥 콧대가 낮아서 약간 고릴라 닮았다? 약간 이 정도? 약간 신세경님 인스타 강태리님 것처럼 아 어, 그냥 딱 봐도 아 예쁘다 약간 이런 거소중 후에 먼저 고여주고 싶은 사람? 엄마요 엄마는 약간 제 얼굴에 고칠 점이 있으면 무조건 다 고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코 한다고 했을 때너 턱도 상담 같이 받아보라 턱도 고쳐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니도 좀 고치셨어요? 어, 어머니도 약간 미모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웃음> <웃음> 누구 닮았다는 얘기들, 저 아빠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닮았다는 말은, 연예인 닮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아 오남이, 네. 닮았다는 말 <웃음> 때 오남이 닮았다는 말, 웃을 때오남이닮았다는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승무원 하는게좀무서워 지금 꿈이? 꿈이 승무원이예요 아... 저는, 저는, 저는 영어랑 일본어 약간 조금 공부... 아, 그럼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아직은 못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직은 좀 부족한 거 네. 같아요 주변에서 하 친구들 좀있으요코 수술은 네. 한두명 정도 네. 있는 거고 눈은 거의 다한 아, 감수 네 저도 했습니다 아, <웃음> 긴장 좀덜 하시겠네요 아니 아직 아, 무서워요 한 감수할 때는 어떻어요 이제 막 병원 수술 때 들어가기 막 올라가기 전에 막 그냥 엄마한테 환불하라고 나안 한다고 <웃음> 너무 무서워서. <웃음> 내가 네. 지금의 나이에 한마디 를 한다. 수술한 걸잘 선택한 거 같다. 약간 이런 말 생각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 네. 혹시 전화에 말해야 될뭐 부탁하고 싶은 말? <웃음> 원장님 수술 잘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웃음> 잘 부탁드려요. <웃음> 나 원함이 아니야. <웃음> 또 내가 이뻐졌을 테니까 두고 보자.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지금 포수스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예뻐지고 올게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무서워요 <웃음> 오늘 생활 공개되는데 괜찮겠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다 찍는 거 아니에요? <웃음> 수정... 달라요. 조정하셨죠? 아니요. 조정해야 돼요. 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괜찮은데. 왜? 엄마가 <웃음> <근데>? 엄마가 조정... <웃음> 이 <같이> 틀어 <틀어주고> <웃음> 허락하신 거예요? 네. 왜더 왜, 예뻐졌으면 좋아가지고 딸이요, 음, 난... 아. <웃음> 누구 닮았다고 했죠 아빠 닮았다고? 아빠, 네 아빠 <웃음> 엄마 안 닮았어요 <웃음> 어때요? 심장 <웃음> 무서워요 그래요? 사실 보고 슬퍼 타실 거아요미성년자식기 때문에 뭐, 뭐지 그가 이망죽잖아그것좀봐안 <웃음> 뭔가 눈으로 때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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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참을 수 있을 만한 아픔이, 요음 약간 귀 뚫었을 때그 화끈 정도? <웃음> 배고프죠? 네 전복죽 먹고 싶어요. <웃음> 전복죽. <웃음> 중간에면 뭐 먹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무슨 꿈 꿨어요? 다리를 타더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 <웃음> 아니에요! 저는 18살 18살 손생님한테치한 사람이란 라엘 <웃음> 맞아요 너무했어 고소하세요 고소할게요 고소할게요 고소를 <웃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한말디 정말 신중히 잘 선택하고 하세요 수술 어떤 의미예요? 안녕히 계세요! 전복죽밖에 생각이 안나아 전복죽 자꾸. 친구들한테 어제야성규안오가 다음에 볼게요. 바이바이. 오늘은 일주일 차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붓기가 없죠. 여기 멍은 이렇게 있는데 화장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오늘은 2주하고 또한 이틀 정도 지난 모습인데 큰 붓기 같은 건 정말 많이 빠졌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수술을 한걸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원래 알던 사람은 당연히 코가 높아졌으니까 어, 되게 예쁘게 잘 됐다는 라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은 저는 콧대가 나중에 정말 콤플렉스였는데 이렇게 콧대가 딱 예쁘게 직선 반버선 코 모양으로 딱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코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상 수영을 하는데도 정말 불편함이 없이 잘 살고 있고 저는 정말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러면 안녕 채널 고정 <웃음>